그럼 이가 되는 우리 열차에는 객실 중앙 57석 중한 곳에 임산부, 몸이 불편하신 분, 유아동반 승인을 위한 교통 약자매 여석이 마련어 있습니다. 특히 배가 불시을 중이 임산부로 이용할 수있도 많은 주의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대 h i 대방 대방.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타는 것과전청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네. 때 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Please watch your s t